태을 섞어버려가지고 저 정확하게 제가 메커니즘 을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그냥 말도 안돼요 저 먹고요. 거머질 거란 걸난 알아요. 모든 하수인이 1대다 교환이 가능해서. 딱뎀. 일창코 요리책이때 오 일창 죽었네. 아일 안보이는건 어떻게해아 이것도 사고싶다 아이씨 슈퍼천보녀사슈퍼천보녀가 맞겠지? 아 이것도 사고싶은데 이거 굉장히 센데 첨보리킬 <웃음> 야 이거 죽냐? 안죽을것 같은데? 들차고 팔자 보내주기 어려웠겠지만 거기... 아니 저 독성 치면 얼마나 좋아 아 죽질 않아! 어 죽었다 전복 뺏기고 한 번을 를 쳤고 또 독성을 치고 이러면은 스탯스로 안되지 않나요? 아무리 상대가 잘 쏘도 내 스탯이 괴물이니까 어 근데 저게 굉장히 세 보이긴 하다 아, 이러면 이겼다. 아. 들참고요리치는뭐 사기죠? 괜찮아. 뭐못 싸워도 이렇게 이기면 됐지뭐 워낙 스테이지 깡패니까. 니까 오! 환생 나오긴 했어요? 아 싸움 좀 별론데 마음에 안 되는데? 오케이, 열어면 데스크. 씨바 오 구울 하지만 구울이 1타예요 아이고 야미 야미야미 하하하하 아이고, 많이 키우면 뭐 하냐고요. 열심히 키웠네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어, what? 아이고, 야미, 컷. <웃음> 대기지 그냥 역겹다고요? 나만 재밌으면 됐다 아 제발 천말 하나만 나오면 나다 됐잖아 나 지금 준비 다 됐어 천말 진짜 제발 어? 허 어! 자, 웅. 이러면, 웅웅 웅. i 와, 와, 와, 와, 와, 이 되기지. 나가 이씨 출전할 수잘려뭐 먹었어, 방금? 나 이거 먹었는데. 왜 이게 안 먹혔어? 나뭐 먹었어? 나 여기다 눌렀는데? 맞죠? 나 여기다 눌렀죠. 방금 뭐 먹었어? 이번 아스펀도 재밌게 보셨나요? 하스퍼는 여러분들의 제보를 통해 더욱 재밌어질 수 있습니다. 재미있는 하스스톤 영상이 있다면 하스퍼.주콘.co.kr로 제보 부탁드립니다.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. 이 영상도 한번 보고 가세요. 아 구독도 부탁드려요.